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다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할 때 어떤 의상을 입고 나가세요? <웃음> 어떤 의상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붉은색 계통이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직까지는 어봄이 입춘이 지났다 하더라도 입춘이잖아요. 입춘도 지난 지 한참 됐지 어,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무엇이냐라면은요 좀 쌀쌀해요. 꽃샘추위 같은 게 어, 그래서 음양의 조화상 어, 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을 입으면 뭐 어디에 좋나요?라고 한다면은요 내 영양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붉은색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은 붉은색 악세사리를 할수 있고 붉은색 팔찌를 할수 있고 붉은색 속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너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싫다면은 뭐 작은 소품 하나라도 붉은색을 들어라. 그렇다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든 대인관계에서든 내 역량을 갖다가 조금 더 발휘하는 데 어, 보탬이 될수 있겠다 라는 거지요네 그렇고 두번째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리딩을 할때 정방향만을 리딩을 해요 어, 근데 여러분 타로카드는 정방향 역방향 두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음. 그래서 카드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그걸 갖다가 양면성을 갖다가 다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이게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리딩을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각되는 점을 갖다가 제가 짚어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세세 이걸 갖다가 다 짚어내다 보면은요. 카드 하나 리딩 같고요. 밤을 세 세워도 부족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매일 24시간을 살잖아요. 24시간에 딱한 가지 일만 있으란 법뭐 있어요? 안 그래요. 24시간 동안 감정은 수도 없이 변하고요. 밤에 자면서도 수많은 꿈들을 꿔요. 그걸 갖다가 다 어떻게 15분 동안 담아내겠냐라는 거죠. 그런 <웃음> 아시겠죠? 제네랄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부각되는 걸 갖다가 리딩한다는 그 특성상 그것을 감안해서. 보시라. 어 이제 하루 좋은 거 나왔다고 아 좋다 기뻐. 하루 나 나쁜 거 나왔다고 해서 어 너무 슬퍼. 이건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재미 도움 어, 어느 어 정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어,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은 어떻게 통계를 내나요 라고 하면은요 한 10개 20개 본 다음에 그래서 가장 많이 찝혀진 것이 여러분의 카드가 될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타로 카드 읽으시는 분들은 자기 상황을 갖다 딱 생각하시고 여러 개를 갖다 동시에 본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네랄이기 때문에 그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요. 3월 달 총운을 볼 거예요. 일단은 금전운, 그다음에 횡재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재회, 그리고 심쿵한 만남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싱쿵해가지고 썸으로 이어져서 연애가 되면 좋겠지만 그냥 싱쿵만 하고 끝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자이네 개의 카드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한테 노다지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싱쿵싱쿵 어. 쿵쿵 소리가 나는 카드에 한번 귀를 기울, 기울여 보시고 어, 심사숙고하셔서 카드를 고르시길 바래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달 총은 어, 금전, 횡재, 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좀 소리가 위에서 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원래 미국 집들은요 방음이 안 돼요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애기들이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위급한 일 있으면 피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방음이 안 됩니다 어. 부부생활 하기는 참 힘들죠 <웃음> 아무튼 음. 자, 일단은 음. 금전운에 대해서 대디 네, 한번 봅시다. 금전운에 대해서는요. 금전운은 아, 어, 좀좀 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 그럼 그 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본다라든가. 어, 금전이 조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뭐, 과도한, 어, 과도하게 내가 열을 쓸수 있는데, 뭐, 스무 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름신 어지름신이 강림했다라고 하면은요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지름신이 강림했 하면은요 그뭐안 되나요라고 보기에는 안될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 바빠지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빠지냐라면 여기 틀어막고 저기 틀어막고 이렇게 틀어막고 저렇게 틀어막고 어, 깡하고 뭐 <웃음>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빠 바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쁘게 되는데 안 좋게 되냐라고 한 아, 묻는다면은 스트레스 좀 받게 돼요. 어, 너무 과도한 지출은 그래서 과도한 지출은 조심해야겠다라고 봐요. 그렇게하고 만약에 꾸, 꽂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꽂은 돈은요 받기는 살짝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당분간 그 상태로 있겠다 받는다 하더라도. 다는 말고 일부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 사람이요. 안 줄라고 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어, 어떻게든 받아보내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나가면요, 시간이 시간이 가야지 되는 거다. 조금 여러분의 진을 뺄 수도 있겠다. 빌려준 돈이라고 다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운이 좋으면 다 받긴 다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찔끔 찔끔 찔끔. 찔끔찔끔 그렇게 길게 어, 갈 수도 있겠다. 좀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어,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받으려면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욕하면 안 되겠지? 욕하면 어떻게 돼? 이때다 싶어갖고 떼먹자고 들겠죠? <웃음> 사람이 마음이 그래. 어, 받, 그러니까 줄 때는 어, 앉아서 줘도 받을 때는 서서 받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구슬러서 어, 그렇게 하고 너무 돈 있다는 내색 하지 말아라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맨날 죽는 소리 치라라는 거야 그래도 너무 티나게 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어떻게 나를 슬금슬금 피하겠지? 어 그러니까 그거는 안되겠다라는 거그 그러니까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죽는 소리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행재운은 있겠냐라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행재운은 그닥 다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그 빨리 먹으려고 들면 체한다라는 거예요. 행전 어 그냥 정정당당하게 어, 하나 이래서 하나 받고 그런 식이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그런 변에 있어서 왜 나는 남들처럼 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나 복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수고해서 움직여서 벌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저기 막 괜히 요행을 바라다가 어떻게 된다 그치 요행을 바라면 되지 않는다 뭐 아예 안 된다 라기 보다는 어 굉장히 미미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 안된다 라고 나오네요 어,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요행은 바라지 마라 어, 정정당당하게 내 내 몸을 움직여서 벌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횡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권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말아요 그리고 뭐 인덕이 그어 이제 이 달에는 인덕을 기대할 수가 없겠다. 음 그렇고 이이 이 달에는요 주변 사람들하고 어떠한 어저 금전 문제로 얼굴 붉힌 일이 없게끔 꼭단 단, 단디 단돌이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럼부 하면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 카드 다른 걸로 뽑볼게요 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대화를 해보고, 재회를 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해도 되겠다. 그냥 너무 성급하게, 재회는, 음. 제외, 좀 진지하게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 재회가 나한테 필요할 다시 만나는 게 나한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건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라 너무 내그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그, 서, 서로, 이게 상, 서로, 서로 어떠한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 어, 떻게 해야지 더 좋은지,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음, 좀, 진단? 어, 진단을 좀 해가지고, 어, 재해를 갖다가 시도를 한다면, 어, 나쁘지는 않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에서 이삼이 1번 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제외에, 제외에 어떠한 뜻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 아무런 제외, 뭐, 제외 필요치도 않는데, 어, 제외 필요치도 않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떠한 제외에 의사가 있다면, 어, 상대방도 좀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내올 확률이 있으니까, 만약에 진, 진심으로 어떠한 제외를 갖다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허심탄회하게, 어,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면, 될 확률이 높다 라는 거예요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니까 아예 제외할 기미도 안 보이는 데가 아니야. 어느 정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서로 어떻게 간도 보고 뭐 괜찮아? 뭐 이러, 이렇게 말하는 요, 요 정도 되는 커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진짜 소닥 보듯이 하고 이런 왼수 그런 거 아니야. 음자그렇다면 신쿵 만남 가능? 라고 본다면은요. 여기는 신쿵 만남도 가능하겠다. 어떤 데서라고 한다면은요. 어 그냥 가족적인 어떤 모임 어 나랑 친한 사람들 어 그런 모임에 모임에서 모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어떤 분그 모임을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어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모였던 곳에서 신쿵한 어, 만남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냥 누구 데리고 와도 돼 하고 딱 데리고 왔는데 어 그런 인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어좀 짚어봐야 될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게 왜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진짜 이것이 찐 인연으로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어 뭔가 마음이 설레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설레였다 그러니까 설레임을 갖다가 좀 길게 좀 끌고 나가면 어떠한 썸으로 발전될 수 또 있겠지만 만약에 서로 어떠한좀 싸인이 찌지징 하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식 넘겨버리면은 찌지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음 그냥 그그 그, 여기 이 카드는 제외가 신쿵 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다는 아니에요 응, 다는 어느정도 이렇게 여러분도 알잖아 내 응. 조금 입질이 오는 응, 제외하기 싶어서 입질이 오는 커플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심쿵은 조금 약한 심쿵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영양가 없는 상대방한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쳐도 여러분들은 조금 갈등이 되는 심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어떠한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너 너 지금 사귀는 사람 없고 나 사귀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어떤 육체적인 관계만 좀 가끔씩 그냥 뭐지? 스테이블하게 어 그냥 그런 관계면 안 될까 라고 말할 어,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다, 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좀 약해, 약해. 어,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1번을, 아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금전 문제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연애사는요, 크게, 뭐, 좋은 일, 좋은 일? 어, 그치, 재회 쪽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 그래도 연애 쪽의 흐름은 무난하다라고 봐요. 여러분 자체도 무난하고. 어, 그래서 1번 카드는 금전만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건강면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금전만 조심하라.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3월달에 초문이죠. 금전적인 문제를 어디 한번 봅시다. 금전. 금전은요. 오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와이 금전이 가 보조카드 뽑아 봐. 금전에서 이런 게 나와? 깜짝. 어, 어 저기 막 금전으로는 뭐... 나쁘진 않겠는데요. 어. <웃음> 행 이게 행제로 나왔어야 되는데 금전으로 나왔네. 어 자, 어디 봅시다. 음. 자, 행재운. 횡제운. 음, 행재운은 뭐 어디 어, 아, 음, 나쁘지 않아요. 음, 그다음에 근데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재회는요. 어,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근 음, 네, 만약에 신콤한 만남, 우연한 만남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음, 근데 좀 조심해야겠다. 이번 카드는요,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그게 재회든, 어 아니면 썸이든 그렇지만 금전적으로는 어디 봅시다. 음, 금전적으로 보면은, 야 이게 이게 금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어, 금전도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빈술에 뻥카?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제안? 어, 제안을 해올 수 있, 있겠다 싶어요. 무슨 제안이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데, 어, 시작을 하는데, 어디 보시다 뭐. 좀 너도 좀 도와주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어 무슨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도와주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라고 한다면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상대방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추진력을 얻겠지만 여러분들은. 어 조금 이 사람의 이걸 갖다가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금전 거래가 오고 갔으면은 주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받는 거에서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받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때좀 눈치를 봐야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못 받나요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빌려주면은요. 어못 받는다 라기보다는 이게 이 사람이 음, 자기가 이 돈을 빌려주고 남게 되면 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닌가 혹시 여러분 이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요 이미? 이미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더 더 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음, 돈을 받기가 조금 힘들겠다. 뭐 떼먹는 건가요?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니고, 음,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이 일이 비전이 있는 일인 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비전이 있다라고 해서 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라고 볼 수는 없어 맞아요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음. 결국은 여러분들이 빌려준 걸 갖다가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미 빌려주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돌려받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음,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긍정적인 얘기만 여러분한테 할수 있어. 그러니까 동업은 불가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올해는요, 대, 동업을 하게 되면은요. 어처음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어, 선 먼저는 좋았다 나중에는 흉할 수가 있는 게 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됐지만 다 나중에는 좀 여러분한테 힘든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다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다받기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암튼저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이 한번 뭔가 뭐마음의 불씨가 하나 떨어지면은 그치 그치 불나방처럼 마치 잘될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눈을 가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횡재운 이 횡재운이 금전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 어, 금전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 어쩌면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갖다가 기대하고서 뭔가를 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 일단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칼자루는 상대방한테 내준 거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갖다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못 받을 확률이 높겠다 음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가딱잘 맞, 다가는 여러분이 독박을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동거래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3월이, 3월 달에는. 암튼, 그 다음에, 재회운 한번 볼게요. 음, 이게 딱 클리어하게 나왔잖아. 뭐, 가더 필요해? 음, 저기, 만 뭐, 하지 말아라, 동거래는. 자, 그 다음에, 어, 재회일 경우에는, 제외일 경우에는, 이, 여러분,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둘중한 명은 어느 정도 제외의 재수처를 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게 제외의 재수처가 진짜로 다시 만나고 싶어서 재수처냐라기 보다는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을, 제외로, 재 제외를 를할수 있는 어떤 제수로 여러분들이 잠시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너무 간절하게 너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음, 어쩌면 멀리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여러분이 아닌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쟤는 아직 안돼요 쟤는 어, 아직 좀 힘들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여러분한테 어떠한 제스처를 보내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럼 쟤는 가능한가요 라고 본다면은요 글쎄요 음. 글쎄요 라고 했지 글쎄요 어, 근데 뭐 안된다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요 부분적인 재해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부분적인 재해는 그게 뭐냐 라고 하면은요 음, 불평등 조약 같은 거지, 한마디로. 어,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어, 그런, 그런 재회는 가능할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뭐, 그, 그런 재회가 어떤 재회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주는 거? 그런 거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 있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거 할수 있겠어요? 음, 어, 혹시 이 사람, 이, 저기, 만뭐 재회를 원하는 이 사람하고 동거래 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 어, 돈은 못 받을 확률 높아요. 음, 어쩌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하고 돈 거래 한 거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을 갖다 더 써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받아낼, 받냐, 못받냐따서못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잘 알고서 결정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은 이 사람보다 좋은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수시로 여러분한테 손 벌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이거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암튼 아니면 다행이고. 자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재해를 갖다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면 부분적인 재해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심쿵하는 만난 가능성. 시, 심쿵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게 재해로 다 이어지는 것 같아. 음 여러분 이 사람 보면 심쿵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 계속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뭐 다야 그렇게 씁니까뭐 아니여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이 사람의 확률이 높은데 음 심쿵도 여러분이 계속 이사 아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도 아니라라고 계속 해도 이 사람만 보면 심장이 내려앉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집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떤, 이 사람하고 여러, 그, 그, 분이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요, 어, 여러분에 대한 미련 있을 수 있어요. 어, 있을 수 있다. 미련이 없다고 보기는 애매해. 어, 아, 이거는 재회로 연상, 이제 재회로 연장선에 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어져 다. 이 두, 동문제도 다 이걸로 하나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뽑았는데 다 하나로 이어질 수가 있지? 어,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 이 사람은요, 어, 이 사람은, 음, 음 관제가 있어요. 음, 관제가 있고, 이, 여러분이 자꾸 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는 느낌이 나는데, 결국은, 어, 결국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뭐가 힘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이해해 줄 그럴 정신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가 아닌데요 신쿵 인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신쿵 이라 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한 여름밤의 꿈 같을 수가 있겠어. 음, 한 여름밤의 꿈. 그게 뭔데요라고 하면은 달콤하다. 달콤하고 미련이 남는 꿈. 그렇지만 살짝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뭔 꿈인데요라고 하면은요. 여러 분한 여러분이 그 짧은 만남이어도 어, 짧은 만남이어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어, 기억이 되겠다라는 거지 좀 조심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어, 좀 돈을 좀잘 쓰는 게 아닌가 어좀 남자한테 돈을 좀 뜯기는 타입인 것 같아. 어, 만약에 이걸 갖다 남자분이 뽑았다 그러면 좀 돈을 뜯기는 타입이다라고 봐요. 어,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천성이 조금 순한 것 같아요. 어, 천성이 조금 순해서 남을 갖다가 조금 의심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그런 것 같아. 한번 마음을 줘버리면은요 그냥. 세상 없어도 막 따라간다라고 봐 그러지 말아요. 어뭐 저기 막 보따리 하나 메고 서울역으로 방금 상경한 시골 아가씨 같이 순수하다라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어 그러지 마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 계속 어, 여러분들 등칠려는 사람 투성인데, 음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이거 저기 막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여기는 너무 쉽게 속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아보는 것 같아 쉽게 속는 사람을 어, 이용해 먹으려고 만들고 암튼 좀 조심해요 금전 문제 어, 남자 문제 만약 에 남자가 뽑았다 그러면은 남자 문제 여자 문제 지금도 머리 엄청나게 아픈데 음 이거 다한 사람이면 다한 사람이다고 얘기 좀 해줘요 음 저기 면뭐 조심하다 조심해 어, 심쿵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 조심해요. 네2번 카드 어, 어, 저기 리딩 여기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때 총은 금전, 금전 문제 일단은 금전 문제는요 어디 봅시다 음 아, 하... 그 다음에 행제수. 응. 행제수. <웃음> 행제수는 어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됐지? 여기는 재회. 재회.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뽑아야겠는데요? 음, 응. 심쿵 가능성. 심쿵가능성. 왜 카드가 요거밖에 안 나왔지? 음, 심쿵가능성. 나쁘지 않은데요. 음. 여기는 금전 문제는 일단은 카드에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어, 긍정적으로 보이고 음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어떠한 그 만약에 그뭐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돈을 받을 때는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는 말아라 빌려주지만 않는다 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문제는 저기 뭐야 그 조금 음 이제 봐 나쁘지는 않겠다 라는 거예요 어, 좀 금전 문제가 조금 박하게 돌아가나 면은 없지는 않아 어, 없지는 않지만 어, 만약에 돈을 갖다 빌려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주머니가 빡빡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 주머니 사정이 빡빡해 있는 게 아닌가. 빡빡해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전에 있어서는 무한, 어, 무한 긍정인 것 같아. 어쩌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미 빌려준 돈이 있던가 이미 누군가에게 돈을 갖다 빌려줘 가지고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전을 갖다가 빌려줬다라고 하면 회수하는 데 문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은그 가소비로 인한 지출은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뭐 이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뭐 겁나게 뭐 만병통치 아니면 만능 물건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뭐든지 다 돼.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과대 선전에 먹서 여러분들이 뭐, 뭐 과소비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생기겠다라는 거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어떠한 공증된 곳에서 여러분이 샀다라고 하면은요 환불도 가능하겠지만 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 저기만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혹시 뭐 저기만 전남친 어, 전남친하고 동거리한거 있어요? 음, 그, 동거래 같은 거, 만약에 그, 거, 다, 라고 하면은요, 조금 받기는 힘들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그걸 받으려고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하겠네. 음, 조금 받기는 힘들 수 있겠다, 라는 거고, 어, 행제 문제도 아마 여기로 이어진, 여기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음, 답답하다. 어, 그렇지만, 가족들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응. 어디 모여서 가고 이런 거는 괜찮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 저기 막 혹시 뭐 다른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응.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돈을 갖다가 쓸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음 그게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음그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더잘다잘 잘 알지 않겠나 음. 더잘알지 않겠나 싶어요. 이 이거 이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음. 누군데요라고 본다면은 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어, 쩔쩔매고 있을 때뭐 <웃음> 저기만 늘 같이 뭐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횡재 운은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아 죄송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야지. 행재원이 없는데 복권사라고 하면 괜히 복권값 날릴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차곡차곡 모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의 보상은 어, 따라오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머니설로 뭔가 어쏙쏙쏙쏙쏙쏙쏙쏙 거리면 그거는 노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빈술에다 어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치 저기 뭐그 피와 땀어그 노력만 헛되게 할 뿐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사람들 사람들 말을 너무 잘 믿나봐. 어 사람들 말 너무 잘 믿지 말아요. 어, 누굴 믿지 마. 어, 왜냐면은 여기는 그런 것 같아. 누 누구를 믿어서 내내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케이스 같아요. 어, 조금 사람이 순순 순수한 경,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때가 덜 묻었다라고 봐요. 사람 악하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고 봐 그래서 여기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3번 카드 네 그렇고 재회 같은 경우는요 재회는 조금 기다리면 어 기다리면 이 사람한테 어떠한 재수 사인이 오지 않을까 꼭 재해라는 사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쩌면 은그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그 사람은 어 저기 막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근데 재해가 과연 이게 될까요? 음왜 그러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 여러분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든 어, 둘중 하나에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겠다라고 봐요. 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어,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새로운 인연을 갖다가 받아들이냐 받지 어,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일까요? 음, 아니면 이 사람일까요? 어, 그 고민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지금도 이게 두개 똑같이 이게 나온 걸로 봐 가지고는 지금 다 이게 이 이게 저기 이 3번 카드도 과거의 연인과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응. 근데 재회는 조금 시기상조고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다른 인연이 생길 어, 생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한테 다른 인연이 생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갈등이 오고 결국 그것도 저것도 다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요 아직까지는 어. 물론 어떠한 연애를 갖다가 하기 싫다 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감성이 조금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나름 자기가 그래도 어뭐 자기만의 시간을 추구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외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도 누구를 원하긴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시간을 갖다가 가면서 까지 어떠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회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은요 글쎄 어,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라고 본다라고 봐요 음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재회는 아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있다고 라볼 수는 없어요 한 어, 제외 확률은 한 10%밖에 안돼 굉장히 낮아 1 0면 그래도 한 30-30% 정도 되면은 조금 희망을 가져보겠는데 그냥 마음 비우고 있다가 오면 땡큰 거고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만을 기다리고서 뭘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면 여러분 속 터져요. 음. 네, 신쿵 만난 가능성이라고 본다면은요. 신쿵 만난 가능성 글쎄요. 봅시다. 어저카드 뽑아볼까요? 여기는 어쩌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어,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어, 갑자기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관심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누군데요?라고 보면은요. 글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 어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고 뭐 근데 여기는 심쿵 만난 가능하겠다 라고 봐요 음 어쩌면 은뭐 전화번호를 갖다 달랠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그,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여긴 나쁘지 않은데 한번 좀 기대를 해볼만도 하겠어요 누구라고는 딱히 나오지는 않고 음. 음 여러분한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다 어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요 나이는 그래도 어, 나이가 이게 나이가 있는데 동안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나이가 어린데 어, 좀 애늙은 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갖다가 딸수 갖다 있겠다. 어딘데요? 라고. 뭐, 여러분들이 나들이 갔었던 곳일 수도 있고, 어, 어딘가 훌, 갑자기 여러, 여러분들이 그냥 계획하지 않고 갔던 곳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카드상 나쁘진 않은데? 어, 나쁘진 않은데. 한번 두고 봅시다. 어, 일단은 내가 이걸 전체적인 오늘 보는 거여가지고, 이건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요. 몇장더 뽑아볼까? 아,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음, 좀 궁금하네. 음, 누군지. 신쿡 만남이라고 그랬으니까. 어, 어디 봅시다. 아, 이것도 뽑았던 카드고, 다른 카드로 뽑아야겠는데, 여기는? 어디 봅시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조금 하면 여러분들이 아쉬울 것 같아. 신쿡 만남인데. 봅시다 음, 가능성이 없으면 내가 대충 정했는데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사랑의 어떠한 상처, 실망감, 절망감, 뭐, 이런 거에 빠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조금, 어, 그 환기? 어환 감정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딘가를 이동하겠다라고 봐요. 이동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 나이는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 또래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좀... 어. 어, 다양하다. 저기 뭐야? 다양하다. 어, 나이 또래는 여러분 또래일 수 있겠고 그렇지만 하는 스... 여러분들한테 조금 약간의 어떤 관심을 보일 수 있겠다. 어, 그렇다고 나오네. 어, 관심 처음부터는 관심은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어, 관심을 보일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디 쉬러 간 데일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여기서 쉰다라는 것은 진짜 정신적으로 쉴 수도 있고 뭐 리조트일 수도 있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떠나는 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떠한 어, 관심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아니면 그 사람도 같이 싫어 올수 수도 있고, 같이 싫어 올수도 있고, 그, 저기, 막,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직업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고, 여기는 진짜 신쿵한 만남, 썸, 뭐, 이런 거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음, 이거는, 어 카드가 나오는 게 시원하게 뭐 대답을 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확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뽑은 모든 사람이 다 확률이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 카드가 시원시원하게 답을 줄 때가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는 걸로 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쿵한 만남이 가능하기는 하겠다. 어근데 쌍방이 다 머리를 식히러 갑자기 어. 그냥 계획 없이 떠난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겠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떠냐라고 하면 괜찮다. 또, 여러분들 나이 또래일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조금 스타일이 있으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요, 약간 보수적인 성격일 수 있어요. 음, 하는, 또 보이는 거하고 살짝 달라. 음. 그러니까 한번 잘 눈여겨봐요. 여기는 썸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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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은 요즘에, 요즘에, 뭐, 급전 필요하세요? 어디 봅시다. 뭐, 갑작스럽게, 어, 저기, 뭐, 가족한테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 가족, 부모님이 용돈을 주신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 제 나이가 몇인데요? 라고 하면, 나이가 몇 해도 줄수 있지? 음. 그리고 행재우는 조금 어좀 아니다. 음. 자, 그러면 재회는 재회를 갖다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 어, 조금 마음이 어수선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어, 저기 막 신쿵한 만남 음, 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음. 그게 무슨 뜻이야 봅시다 어디 한번 음. 자. 저기 막 뭐, 여기는요 만약에 금전 문제가 생긴다면은 어그 가족들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금전 문제도 저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어 형제 자매에서 갑작스럽게 음. 돈이 들어갈 일이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돈을 갖다가 꼭 과소비했을 수도 있고, 어, 그것 때문에 짜증난다, 라고, 이제, 그럼, 뭐, 왜그러냐면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지. 얘야, 내가 카드 값을 막아야 되는데, 어, 저기, 막, 뭐. 좀돈좀좀 좀좀 달라 그럴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어 돈을 돈돈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짜증 날수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저번에도 줬잖아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가족한테 돈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만약에 어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시댁 쪽한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음, 그런 것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나오는 돈도 있지 않겠어요? 어, 나오는 돈도 있, 겠다 그렇지만 나와야 될 때에서 돈이 그렇게 빨리빨리 시원시원하게 나와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거지. 그렇지만은, 어, 뭐, 어느 정도의 막힌 거는 갔다가 나올 때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근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어, 어느 정도 급한 거는 해결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어, 좀 답답하겠다, 여러분들. 횡재수? 횡재수도 조금 기대해보기 힘들 것 같은데?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음, 이 횡재적인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던 계획들이 다, 그, 횡재라는 걸 그렇,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 누가 나한테 근사한 밥을 대접한다던가. 아니면 선물 같은 게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경품권 같은 게어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런 게 횡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문제들이 조금 지금 하는 일에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일을 갔다가 조금 할 만하면 가서 틀어지고 할 만하면 틀어지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팀웍이 맞지 않아서 팀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횡재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 횡재도 인덕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떠한 그 지금 손발이 안 받는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 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횡재는 조금 어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연합이 되지를 않아. 어, 주변 사람들하고 지금 여, 여, 융화가 되지 않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기다려 봐요. 누군가가 나와서 어, 이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 지려고 하겠다. 이 이거는 사회적인 일이잖아요. 사회적인 일이다. 근데 이게 왜 나와? 음, 이게 맞게 나온 게 맞아? 음. 어 그러면은 이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이게 애정 어떠한 그 러브 사랑 이거 그, 그, 그 그런 거 그, 연애 이런 것도 되지만은 그 순수하게 어떠한 일을 갖다 순리대로 풀어갈 때도 이런 그이저기이 러브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러브 카드가 나왔다해서 뭐이뭐 이거 무슨 애정문제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이거 갖다가 순수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오겠다. 그래서 횡재라는 것은 일적인 횡재라는 거지. 어, 지금 꼬였던 걸 갖다가 누군가가 나와서 풀어주는. 음, 그래서 막판에 어, 흑, 누군가가 흑기사가 돼서 나와서 이걸 갖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암튼 이 횡재라는 건 인덕을 말하는 거니까. 음, 자, 그렇게 하고 재회를 봤을 적에 재회는 조금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재해를 갖다가 기다리,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어, 막, 있다면, 막, 체에 안 기다리면 여기 포안 되는 거예요. 재해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재해는 조금 먹고림이 들어졌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재외를 하면, 기다리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 어. 내가 이걸 기다리는 것이 맞,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조차도 내 감정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죄는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다, 불안함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어 미련도 많이 남고 그렇지만 그 미련이 미련이 남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보다는 그런 거죠 내가 괜히 괜히 헤어졌나라는 어떠한 그런 미련 어내 행동에 대한 미련 어, 내가 괜히 헤어졌나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어. 여러분이 이안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그냥 기분 좋게 기다려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될러면 되고 안 될러면 안 돼. 음, 저기만. 기다, 그럼 그렇게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애를 쓸수록,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심리적으로 힘든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이 그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갈등이 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어, 야호! 했는데, 저쪽에서도 야호 해서 울림이 있으면 아 내가 너무 기쁘다 할 텐데 매일 울림이 없는 데다 계속 야호 야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게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해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 그 사람은요, 지가 오고 싶으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 그래서, 어재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맡겨라라는 거예요. 어 충동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충동적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의 여러분들의 행동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떠한 진짜 잘해볼 만한 어 그러한 그 갈망 내그 어, 네, 그,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너무 애. 절하다 그러면은 음 뭐잘 갖고야겠.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할 저 필요는 있겠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이거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방향을 갖다가 딱 정했으면은, 저도 그 방향이 옳다, 나쁘다라고서 딱 말해줄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자체가 방향을 갖다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 조금 어, 그 어떠한 그 딜레마, 어떠한 그뭐지 기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심쿵 어, 만남 가능성 이 여기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썩 클리나 어떤 모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에 조금 살짝 관심이 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 어,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이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갖다가 발전시키지 못하고 속만 머리만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기는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갈등을 하지. 어. 심쿵한 사람이 있으니까 갈등을 하지. 그래도 일단은 알아는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 심쿵하니까 일단은 알아보겠다.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고 어. 심쿵은 심쿵이니까 일단은 알아보고서 어.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봐요. 응. 나도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 싶어. 응. 맞아 여러분들이 알아본다라고 봐. 응. 어, 그, 그 사람은 어떤가요? 라고 한다면은,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어, 저기, 뭐, 이 사람을 조금 더 알아봐요. 어, 꼭, 이 사람을 만나라라기보다는 일단 알아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직업도 나쁘지 않아요 어~ 직업도 나쁘지 않고 나름 그래도 다크호스 어~ 약 어~ 이~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 (20대) 중후반이라 고 그러면은 괜찮지. 30대 초반도 괜찮고, 이제 30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그 직업이 중박 정도라고 볼수 있겠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은 직업이 중박이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은 어 괜찮다라고 봐요. 좀 비전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나에 따라서 조금 달라. 여, 여기는 그래요. 음. 그래서 심쿵하는 거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이그 전남친 어, 전남친 혹은 전 여친 때문에 선뜻 어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마음이 어 생긴다게 생기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머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라고면 괜찮아요. 일단은 조건부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겠다. 어, 뭐 같이 뭐꼭 뭐 단둘이가 아니다라고 하도 여러 시 모여서 이 사람의 어떤 매너나 이 사람의 어떤 액 어, 액트 같은 거 갖다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확률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괜찮네요. 음, 괜찮아요. 알아보는 거야. 나쁘지 않지. 어. 그리고, 이, 저기, 만약에 전, 이 사람을 알아보면서, 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지또 두고 보, 두고 보아야지, 봐야지. 뭐, 어게하겠어 기다리는, 이때껏 기다리는데 안 왔는데. 만약에 그러면 얘, 얘가, 얘가 갑자기 대시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더 좋은 쪽으로 가. 뭘 고민을 하냐. 대시하는 사람이 없어야 문제지. 대시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문제가 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알아는 봐라 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일단은 뭔가 조짐은 보인다라고 봐요. 조짐은 보인다. 근데 문제는 좀 해결 잘하고. 음 그리고 지금, 그, 저기, 뭐, 횡재 부분에서는 일적인 횡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